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쭈쭈쭈쭈쭈쭈쭈 어쭈비니 꿀팁이 뚝뚝뚝뚝떨어져요 쭈비쭈비쭈비쭈비 어쭈비니 우쭈쭈쭈쭈쭈쭈쭈쭈 함께해요 오늘은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이런 효과를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쿠키 영상도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키네마스터를 실행하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왔죠? SS스토어로 들어갑니다. SS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요 왼쪽에 메뉴바를 쭉 내리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클립 그래픽이라고 별표 모양이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프로모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들어왔을 때 첫번째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스트리밍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십시오. 클릭 그래픽에 스트리밍을 다운받은 다음에 나가시면 됩니다. 자 나가시고 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비율은 16대 9로 그대로 놔두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서 이미지 하나를 선택합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에 타임라인에 추가가 되고요 오른쪽에 체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눌렀죠 그리고 여기서 타임라인 이미지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은 클립 그래픽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제가 처음에 다운받은 클릭 그래픽 스트리밍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눌러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총 8가지의 클릭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중에 저는 7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여기 상단에 타이틀은 여기라고 적어져 있죠? 하나,둘,셋,네개가 있습니다. 타이틀을 적으시면 되겠죠? 주비니송 확인 그리고 두번째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배경음악이 될 만한 거를 넣겠습니다. 오디오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 폴더를 누르시고, 여기 어쭈비니 송이라고 있죠? 미리 넣어놨습니다. 플러스. 그리고 여기, 음악의 길이에 맞춰서 이거를, 길이를 조절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음악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음악이 그래서 이걸 이동할겁니다 꾹 눌러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어쭈비니송 작사 작곡 퐁TV 퐁퐁이라고 해놓고 밑에 타이틀 여기에 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자막바를 이용해서 가려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누릅니다. 그리고 미리 다운받은 스티커를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체크 그리고 크기를 조절 하고 위치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자, 여기서 쭉 늘려줄게요. 여기서 레이어를 누르겠습니다. 레이어를 누르고 그 다음에 텍스트 확인. 그리고 흰색이 아니라 색깔을 변경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색 변경. 위치 변경. 자,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어쭈비니우쭈쭈쭈쭈쭈쭈쭈 tut, tut, t 뚝뚝뚝뚝 t tut, t 비 t 비 u 비 t 쭈비 tut, t 쭈쭈쭈쭈쭈쭈쭈요 쭈쭈쭈쭈 어쭈비니 꿀티비 뚝뚝뚝뚝 떨어져요 쭈비쭈비 쭈비쭈비 어쭈비니 우쭈쭈쭈쭈쭈쭈쭈 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